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은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각종 사건과 사고들이 늘 발생하고 분노와 폭력과 갈등들이 늘 사람들 사이에서 끊기질 않습니다 일간지로 보는 세상 오늘도 역시 조선일보 일면 기사 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이 사진을 보시면 임시정부 102주년 기념식에서 독립유공자의 후손에게 멱살을 잡힌 광복회장 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독립유공자 김봉준 선생의 손자인 김이명 왼쪽의 사진입니다. 모자를 쓴 사진입니다. 김임용 씨는 본지통화에서 김광복 회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광복회 이름으로 상을 주는 등의 행동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정은이 또 분노가 폭발한 것 같습니다.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일원으로 방한했던 최휘 전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숙청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노동당 내에서 비서 조직비서와 함께 양대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선전비서 박태성도 두달 가까이 행방이 묘연해서 실각설에 무게가 실린다고 합니다. 미국의 압박과 경제의 난이 겹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러 주민들의 반감이나 이런 것들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충격요법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신문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두 사람의 처형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일면에 우측에는 SK가 LG에 2조원의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배터리 전쟁이 2년 만에 종료됐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현금 1조원과 로열티 1조원 이렇게 지급을 해서 양측은 10년간 앞으로 추가적인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례적인 내용이 하나 떴습니다. 양측의 극적 합의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중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11일 성명을 내고 이번 합의 SK와 l g LG의 이번 합의는 미국의 노동자와 자동차 산업을 위한 승리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LG가 2019년 4월 SK를 배터리 영업 비밀 침해로 ITC에 재수하면서 시작된 것인데 이것이 미국은 물론이지만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것을 바이든 행정부가 조기에 지난 것으로서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승리다 이렇게까지 주요 일간지들이 호평을 하고 나섰다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다음 이면 하단에는. 부동산에 관한 소식이 나옵니다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과 부동산 회의를 열었는데 서울시의회와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아파트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이런 소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규제 완화를 통한 해법으로 신속한 주택 공급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강변 35층 높이 규제 용적률 완화 이런 부분을 위해서 서울시의회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강변 35층 제한을 푸는 것도 용적률 규제가 풀지지 않는 한반쪽짜리 대책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안전진단 기준의 완화라든가 택지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 이관수제 등등 이런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에 오세훈포 서울시는 이래저래 시의회와 중앙정부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런 부분을 해결할 것이냐 이게 앞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세훈호 서울시가 순항하기 위해서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정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와 중앙정부와 이 문제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협조해서 이것을 풀어나가느냐 하는 그런 상당히 어려운 난제가 오세훈호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면에는 어,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이번 협상에 관한 추가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바이든 정부가 한국 기업 간 소송 중지에 적극 나선되는 이유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 모든 관용차를 전기차로 교체하고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소 50만 개를 설치하는 등 전기차 산업 육성을 공헌했다. 이를 위해서 SK가 조지아에서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이 정상 가동되고 전기차 배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또 최근 중국을 압박하며 반도체 배터리의 공급망 구축을 강화하고 있는 바이든 정부로서는 가능한 많은 배터리 업체를 미국에 두고 싶어했다. 그래서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합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바이든 대통령의 골칫거리가 사라졌다 이렇게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오면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참패를 한 민주당의 내부는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조국 때문에 이번 선거에 졌다. 이렇게 해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사칠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패배 원인으로 조국 사태를 꼽고 나오자 여권의 강성 지지자들이 이 초선의원들에 대해서 맹공을 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조국 사태 때조전 장관을 감싼 것을 반성한 일부 초선 의원들을 초선 오적 이렇게 지목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관입니다. 민주당 2030세대 초선 오영환, 이소영,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의원 이 다섯 명은 지난 9일 재보선 참패를 반성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는데 조전 장관을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지만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돼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동력을 잃었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말 동안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서는 이들을 초선오적이라고 부르면서 맹비난하는 글들이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의 표출조차 집단 따돌림과 집단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런 민주당의 분위기로서는 일부 극렬 민주당의 지지자들 외에는 앞으로도 국민들 전반의 신임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측면이 내다보입니다. 6면에는 미국 안보실장이 청와대 안보실장 서원에게 쿼드 참여를 강하게 요구했다라고 여미유르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 여미유르 신문에 따르면 지난 미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의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회의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한국의 쿼드 참가를 강하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서원 청와대 안보실장은 기본적으로 미국 측 취지에 동의하지만 미중 균형 외교를 추진하는 우리 입장도 알아달라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이날 여미우리의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고 유감스럽다면서 이 기사는 매우 부정확하며 협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쿼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한국은 계속 발을 빼려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서운함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 내용인데 이런 외교 전략으로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으로서 입지나 역할이 갈수록 줄어들고 결국은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동맹 마저도 금이 갈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우려가 각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는 민주주의의 가치 동맹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한국이 계속 발을 뺀다면서 이러한 내용은 주한미군의 문제라든가 미국과의 기술, 경제, 협력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래서 미국과의 동맹이 깨지는 것은 결국 미국의 협조하에 대한민국이 오늘날까지 발전을 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팔면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이 만성적자 상태에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세금으로 땜질을 하고 있는데 2022년 4조, 2023년 5조, 2030년에는 9조로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6일 국가 부채가 1985조 원이라고 발표했다. 이중 절반이 넘는 1045조 원이 앞으로 공무원 국민연금으로 조여할 돈이었다. 이러한 적자 규모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3조 원되었던 공무원 군인연금 적자 보전액이 내년은 4조 원대, 내후년에는 5조 원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무원연금 적자가 2030년에는 6조 8천억 원, 2040년에는 12조 2천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해마다 이 정도의 세금이 들어가야 메꿔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MB정부 그리고 박정부에서는 반대를 무릅쓰고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의 개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정부는 다음 정부의 부담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에게 계속 당금만 주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정부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당연히 국가수반으로서는 현 정부만이 아니라 차기정부 또 차차기정부의 부담까지도 고려하면서 여러가지 세금정책이나 개혁들을 실시해 나가야 하는데 결국 그러한 부분은 퍼퓰리즘을 동원해서 우선 당장의 눈앞에 표를 받는 데 몰두한 나머지 국민의 미래 앞으로 자라나는 후손들이 거지가 돼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35면에 사설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투자제 굴복한 국민연금 주가 떨어지면 누가 책임지나 이런 제목입니다. 국민연금이 개인 투자가들 요구에 따라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최대 18.8%에서 19.8%로 1%포인트 늘려 2조 6천억 어치를 더 보유할 수 있도록 결정을 했다. 국민연금의 주식 매도를 막아달라고 청와대 청원까지 낸 개인 투자가들의 요구가 관철된 것이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리스크 분산을 위해 전체 운용 자산이 커질수록 국내 주식 비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해왔다. 국내 주식이 너무 많으면 주가 급락돼 손실이 커지기 때문이다. 원래 2023년까지 국내 주식 비율을 15%까지 낮춘다는 계획이었지만 도려 거꾸로 가는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 국민연금의 증시부양 역할을 떠안기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다.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때 특정 투자자 집단이나 포퓰리즘 세력이 국민연금에게 투자를 늘리라고 주가 방어벽 역할을 요구한다면 어쩔 거냐. 국민연금의 운용에서는 안정성과 수익성 이외에 어떤 다른 요소도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 2030년부터는 보험료 수입보다 연금 지출액이 더 커져서 보유자산을 내다 팔아야 한다 국민연금발 매물폭탄이 쏟아져 나오면 증시는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포퓰리즘에 휘둘리는 국민연금이 전국민의 노후안전판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이런 기사의 내용입니다 일간지를 보는 오늘의 세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초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